음, 도청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보자분 직접 제보자분 본인 집에서 그리고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서 어머니께서 제보자분 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셔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으셨어. 거기 가면은 목발도 있어. 인정, 인정.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나는 저어난저 어? 가갖고 물좀 사고 올게요. 알았잖랑잘있으시요 나 혹시 나 늦게 들어 나올 수도 있어잉 무상 게이 꼴이랑 놀고 있으셔잉 난 차에서 에어컨 틀고 난 아야 그 뭐냐 그 히타 틀고 놀란게 에어컨 틀고 있으금 뭐야 스타터 고. 공포 방송 넘버 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파로 l l o 어 요즘 뭐 변했네 이렇게 뭐가 청소되어 있는 느낌이지? 하나 둘, 서이 넷, 어, 이불. 자, 오늘 여기 온 곳은 어,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바로 그곳. 당산나무란 곳입니다. 지금 현재 도치형은 저희가 물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물 하나만 사러 왔어요. 금방 합류할 거예요, 같이. 당산나무로 온 곳은 도치형하고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도치형하고 같이 와본 거야. 나 혼자는 왔었지. 저 집을 가기 전에 좀 들렸다 가보게, 여기를. 아직은 특별한 기운은 없어. 무슨 소린데? 불편한 건 없는 거 같고 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다음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한다. 오케이. 어? 요즘도 마이콜 숨소리 오바 심한 거예요. 어, 엄청 심해어 마이콜. 새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나 지금 또친데 마이콜 새끼 그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소리. 오바였고. 더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신호등까지 있어요, 여기는. 왜냐? 신호등 바로 옆에 사거리에 집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도로까지가 원래 한마을에그 당산나무가 있던 곳이었어. 그 당산나무를 베버리고 집을 짓고 도로를 맹는 거지. 그 후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소리는 날 거예요. 이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 소변 한 번만 급하게 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은 소변 한 번만 볼게요또 아까처럼 소변 봤는데 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줌을 싸면은, 소변을 보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부러 조금 급한 그 것만 빼다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싸도록 할게요. 아.. 신발이 튀겼어. 아, 씨. 어? 이 소리 말고, 이 소리 말고, 잠깐만. 이런게 있었나? 반석 반석 자 여기도 특별한 기운은 없는 것 같아 메인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예전에 누구 있어? 어, 이전에 와, 이게 왜 이렇게 떨리지? 예수 사진.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 지금? 어? 하지마. 하지마. 문 뒤에 누구야? 문 뒤에 누구야? 문 뒤에 누구냐고 있어? 아! 하지마. 하지마. 뒤에 누구야? 어, 뒤에도 누구야? 지금 잠깐 잠깐, 지금 잠깐 잠깐, 지 잠깐 나가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와 나. 잠깐 나가 있어. 왜? 본 사람 양쪽에서 움직인 거. 도치영은 이제 들어왔어 방금 전에 열리고 있는 순간에 도치영은 모도 모르고 들어왔어 지금. 도치영 오니까 떠그러네 아, 어? 여기 밑에 같은데? 응. 어? 나와. 뭐다? 있어 보이션 있어 봐라 뭐야 또 그러네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조심해 뭐야? 조심해 조심해 누구야 뭐지? 뒤에 있는거 보인다 어? 와와와왜 아, 그래?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진짜... 어? 잠깐! 잠깐 아, 나 미치겠네! 와, 뭔데? 어? 잠깐! 와 아, 누구야 잠깐잠깐 뒤! 뭐야? 뭐야? 와! 와 아, 이거 안 돼. 나와. 뭐야. 여기 와라. 너 하나 아니구나. 또 하나 어디 있어. 또 하나 어디 있어. 또 하나 어디 있어. 어? 어? 어? 뭔 소리? 어? 뭔 소리야? 어? 너 형한테 장난치지 마. 형한테 장난치지 말있어 무슨 야, 소리. 소리 들려. 어? 와, 뭐야? 어?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너, 너, 너, 너, 어? 뭔 소리야? 뭘 끌어 당기고 있어? 소리 집중. 어디서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너? 그만해. 그만해! 너희 둘이가 지금 우리를. 저랑가? 뭐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럼 물론 사람을 지나서 할수 있지 자, 이제는 얘기해 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 창문 뒤에 나와 나와 오이 오이 오이 잠깐 뭐라 얘기한다? 뭐라 얘기 어? 그만 뭐라 얘야 방금 뭐라 얘했어 뭐라고? 그래서 어쩐다고? 뭐라는거야요 진짜로? 레 그래서 어쩐다고? 그게 얘봐! 어디, 어지 어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언제부터 써야겠 언제부터 있었어? 소리 집중. 어. 무스. 뭐 무서운 거 아니지. 제대로들. 아니다 진짜. 와. 우와... 제대로들다. 었와 어? 또 누구야? 화내지마. 어디 있어? 봐봐. 어. 있다. 소리 집중. 소리 집중 하지마 형님 그 앞에 한번 봐주려 합니까? 지금 난 뒤에 보고 있어요. 여기 게 잠깐 봐봐 조심해 얘 조심해 얘 좀만 가봐 좀만 가봐 얘 형님 어이 슨 소리야 어아 이거 완전 양각 제대로 잡혔다, 지금. 이거 지금 양각 제대로 잡혔어, 요 지금. 하나는 도치형, 하나는 나. 지금 제대로 잡혔다. 오늘 제대로 잡혔어, 지금. 이거 뭔가 오늘 기운이 오지게 센데, 지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 지금. 그때 그 굿인지 어, 아니면. 무슨 어? 소리야? 나도 들어. 누구야? 왔어. 야, 뭔 소리야? 아따 씨. 왔어. 소리 소리. 뭔 소리였어? 천장 천장 천장에서 소리 나. 그거 하지 말고. 그만. 그만 하라겠어. <웃음> 아따 진짜 미쳤. 미처... 와, 와, 이거 안 돼. 와... 진짜... 와, 진짜. 와, 형님 이거 오늘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와, 잠깐. 문 밖에 있다. 음... 얘기한다. 소리 여기 있을게라. 얘기 한번 해보시오. 뭐때문에구요 뭐라 했어? 화내지 마시오 화내지 마시오 잠깐만이라 거기 있네 거만 많이 만지자 만지자 거려요 거울 많이 만지자 만지자 거려요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우와... 그만하시오, 그만 하시오 그만 하나깨께 라오 왜 그걸 부여? 왜 그렇게 거기 집착하여 그렇게? 자 이제 얘기해 봅시다. 뭐 때문에 구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화나셨어? 나한테 얘기하기 싫다고? 쟤한테 얘기할래? 나한테 얘기하기 싫다고라. 나한테 뭐할 말이 뭐가 있는데? 얘기해봐라. 들어줄란니까 뭐지? 뭔데? 토치영한테. 니한테 하기 싫어. 쟤한테. 야, 잠깐 여러분 잠깐만요 아잠깐만 여러분들 들어가.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 감사. 감싸... <웃음> 아, 진짜 뚝배기 깨물어, 안 깨. <웃음> 뭔 얼굴을 따져 얼굴을 따지기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그 신가가 나중에 지금 얘기를 성사시키려고 지금 온갖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거기서 얼굴 따지냐 고 하면은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요새 합니다. 요새 뭐 틴키라기로 작정했어요? 어? 와 주댕이 정말 빨라가다. 자. 그레드 써. 저, 이코리, 이험할게 나가 있어. 응. 얘기해봐라. 갔냐? 갔어? 어디 있는 거야? 너 나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어? 너 나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어? 앞쪽에서 들린다 어? 그래.. 그래.. 너여기 숨어 있지? 여기 있었구만 너 나하고 얘기한다음에너 나하고 얘기한다며 거기 밑에서 뭐하냐? 밑에서 뭐하냐? 바람 많이 담 왜? 들어갈게 오! 어, <웃음> 나 무섭고! 앞으로 가면 열네 거기 앉아갖고 뭐해? 얘기해봐라. 비 때문에 그러냐? 비 때문에 그러냐? 가지 말고 있어. 들어줄게. 처음에.. 자, 저도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콜이 보고, 여잔 줄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화장한 것 때문에 여잔 줄 알았어? 들어가도 괜찮아지? 뒤쪽으로 혹시 막 가는 길이 있는가 모르겠네. 네 어? 이쪽 가, 가보자. 가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엄마! <놀람> <놀람> 어땠구나 엄마야! 아, 미안하다. 엄마야, 저 졌구나. 나 불러온 것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미안하다. 내가 어플 나온 것은 아니라, 니가 자꾸 문같다 해본 게 그랬지. 잠깐만이라. 옳게 해놨다. 미워하지 말아라. 어디 가버렸냐? 어디 가버렸냐? 지금 내가 뭐 저거를 잘못 건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갑자기 까칠해진 것 같은데? 점점 까칠해진 것 같은데? 안 졸았다. 오빠 안쫄았다 오빠 안쫄았다 오빠 하나도 안쫄았다 지금 와, 다시 한 번만 가보자 다시 한 번만 가보자 저기.. 저가한 번만 다시 가보자 첫눈에 반한 오빠 너 계속 말 하나 안하면 나, 나 나간다 진짜로 내년에 역경 데뷔할그 마이크로 올라간다. 여잔 줄 알았다며. 빨리 얘기해. 안금 나나 갈랑께. 너도 이구로 오는 건 싫지야. 아까지만 그거. 그빼다이 있잖아 그거. 가. 얘기했잖아 아까. 화장품까지는 얘기했잖아. 어? 아는 여기까지 왔어도, 여기까지 오면은, 난리던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도망가갖고, 오더라 안 해요. 오더라 안 해, 지금. 아, 진짜에요. 그, 진짜 이꼴리 기접 전문이에요, 진짜로. 평상시에는 쓰다 하는데 기집마 문바닥 서 진짜. 그짓말 아니라, 희한한 꼬부라에요, 진짜.